출발. 자, 힙이 뒤로 안 빠지지? 힙이 뒤로 안 빠지지? 그렇지. 어떻게 하냐면, 이래야 면소이 컵이 나니까 딱 뒤로 빠지는 거야. 아 그랬어. 처음에는 안 그러네. 안 빠지더래, 금그정이 좀. 빠졌다 너 말고, 너 말고! 너 말고! 너 말고! 너 말고! 너 말고! 너 말고! 출발! 엄마 <목소리> 이렇게날